조합법이 그러니까 거부갈 이름표 대나무 또왜 쟤는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웃음> 내집 깎으면서 실실 쪼갠다고 <웃음> 한패나 내가 네집 이렇게 늘려주고 있는데 쪼갠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 봐봐 집에 버리도 붙었어 늘려줬는데 <웃음> <웃음> <웃음> 봐봐 <지금> 깍뚜기 <깍두기나> 내거 <웃음> 가져가좀 아나 괜히 쟤네집 갔다가 아 인벤토리 정리하고 왔는데 씨 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희 집 와서 떡국 좀 가져가세요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뭐야 이거 <웃음> 나도 피해자야 나한테 던지지 마 피해자라고 <웃음> 각질 가져가 각질 <웃음> 미치겠네 나인벤꽉 <사인뱅> 찼다고. <웃음> 소고기는 쉽고 다이아 있고 엔더 수정을 만들려면은 지옥이고 대나무 이름표 거부갈 거북알. 거부갈은 어떻게 해야 돼 거부갈 아 거부갈 캐려면 어차피 섬세한 손길 필요하다고 아 마트 냉장고에 가면 거부갈이 있다고 음, <웃음>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아... 근데 우리 그러면은 어차피 거북알 계속 써야될지도 모르는데 거북이 데리고 오자 오늘 거북이 구하거나 아니면 네. 이름표를 구하거나 일단 여기서부터 해변을 좀 가봐야되나? 그러시죠 원장님? 동물원장님? 하시죠 저보고 또 동물원장님이라고 하시니까 또 <웃음> 아.. 해변을 한번 나는 다녀올게 대병 네, 찾아볼게요. 그럼 나는 한편이 집 꾸미고 있을게. 저는 화내고 있을게요. 연애는. 어? <웃음> 아씨 너가 괜히 여기 서 있다가 내가 어? 이거 빵으로 네. 잘못 클릭해서 빵 <웃음> 던져버렸잖아. <웃음> 아이씨, 아이씨. 에이, 그런 억까가 어디 있어. 빵이 거름통에 들어갔다고. <웃음> 내거 죽게 자. 아이씨. 죗다. <웃음> 야이씨. 식량 없는데. <웃음> 이걸로 빵깨 <빵키려> 먹자. 가자. <웃음> 아, 여기 여기로. 어, 그래 그래. 나나두 개만. 넌 이걸로 빵이나 만들어 먹어. <웃음> 어, 어. 감자 구워 먹어라. <웃음> 무럭무럭 잘할게. 공덕. 음. <둥> 잘하긴 해야겠지.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웃음> 어 한편아. 예. 네. <웃음> 여기 너 오늘 때 많이 밀었구나 <웃음> 그래서 다 가진 <작아진>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가도 될까 투디야? 일단 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우리.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 부과장. 아, 이 원장님. 아, 정말 우리 이렇게 어? 어 원장과 과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허허, 맞습니다, 꼴, 꼴, 꼴, 꼴. 원장님. 걸걸 예. 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동물 안에 있습니까 원장님? 그렇지. 아직 동물이 한 마리도 없지만 짐승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웃음> 그렇지. 사람이 탈을 쓴 캐모노는 <웃음> <참> 몇 마리? 지 <말이지. 웃음> 캐모노, 캐모노. 아, 예, 예. 캐모노는 어, 좀 있는 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고아졌다. 역시 원장님. 바다를 우리도 찾을까? 그럴까? 어 오케이. 바다를 찾아 야 차라리 이거 한번 경쟁을 붙자 좋아. 아 오케이 먹을 뭐고 거북알. 어, 어, 거북알? 거북알? 어, 거북알 어? 거북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거북알 아이스크림 알수, 알수, 걸고 거북알 누가 먼저 찾나 2D 캡인데 한펜 연비 한펜 연 원장님. 오케이 저기는 원장님이라 부르는데 저희도 호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호칭? 자기야 애기야 애기야 아 나는 아, 애기야 아, 아, 아, 아, <웃음> 아얘 애기야 그래? <웃음> 그래서 애기야 어, 그래서 애기야 <웃음> 잠깐만 포기하고 야 연비 한펜이랑 합류하자 투디야어그럴거요원님 어, 잠깐 원장님? 잠깐 어아 같이 다니다가 그래, 내기 시작?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직 마을 근처일거 아니야 어 여기가 더 뭔가 바다가 나올것처럼 생겼나? 아니 여기는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이야 반대쪽으로 가셈 침술 굿노 한편아 거북을 안 먹을거야? 아 우선 먹어야죠 오보갈 먹으려면 이런데 딱오눈 어? 뒤집혀가지고 바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사모님 누구 사모를 잘생겼대? 한기사랑 <웃음> 이제 사모님 보통 드라마를 보면은 아 잠시만 에이 사모님이 갑질을 하지 아니지 사모님이 <웃음> 맞지 맞지 중단의 사랑을 <웃음> 하지 한기사 <웃음> 어? 왠지 여기 너무 바다 어? 보일 것 같지 않냐? 없습니다어 원장님 어? 어형제다야 어, 됐다! 야 여기서 이제 바다 찾으면 이제 끝나 오! 바다다! 바다다! 와! 바로 찾았쥬! 바로 찾았쥬! 거짓말이야 나쥬! 네. 거짓말 핑이야 저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나어저이 있다! 야, 바다 있다! 와! 참나. 와! 설마? 설마? 원장님 저게 해내는 겁니까? 야 근데 우리는 마을을 발견했어 오오 <웃음> 어, 어! 어! 어! 거북이다! 거북이! 오. 어, 어, 어, 어! 거북이다! 어! 어. 받아, 받아, 받아. 거북이다! 바다 바다 바다! 거북이다 거북이! 어. 대박 바닥 어? 뒤에! 야 잠깐만 야 찾을 필요 없어 우리가 찾았음 거짓말인 거 같은데? 등딱지도 있는데? 와우 거북이 어? 등딱지 와우 우리 연비를 어떻게 알았누? <웃음> 아니 딱 말투가 케빈님은 거짓말하면 딱 들김 음, 거짓말이 었구나어 거짓말이야 한편이 모어 <웃음> <모르겠>. 한편이 모어 <웃음> 케빈님 네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상대방이 거북이를 찾았다는데 별을 캐고 있더라고요 어?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이 받아 받아 받아 어? 누나. 거북이다 거... 거북이 거북거북 뒤에 야 잠깐만 야 찾을 필요 없어 우리가 찾았음 소리 지를 뻔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어야 여기 100%다 진짜 오 <웃음> 누나 어해변가 심지어 모래까지 있어 어 모래 있어 지금 100%야 여기다 아... 돌아보면 분명 있어 여기는 역시 사모님이십니다 아 사장님 모래가 없을 수가 있나? 몽돌해 수욕장인가? <웃음> 왜 <웃음> 절벽일 수도 있잖아 누나 거북이 아니야? 어? 어, 저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다 거북이다 에헤이 또 은비야 <웃음> <웃음> 정확히 <웃음> 진짜 건조해 <웃음> 진짜 정확히.. <웃음> 어 잠깐만 이거 좀 진작 맞을래 네. <웃음> 마.. 미.. 자집 좌표 좀 불러주세요 <웃음> 아니 진짜 발견한거야? <웃음> 어 끝났어 <에이>. 그만해 <웃음> 에이, 아니야 집까지 가지 에이, 에이. 찾는걸로 했는데 와 진짜 에이. 하남자 집까지 해줘? 아 저... 해줘? 해봐 해봐 해봐.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해봐, <웃음> 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해봐 <웃음> 해줘 해줘 근데 이렇게 말 크게 해놓고 거북이 없으면 낭패인데 원장님 차라리 저 거북이를 죽이자 가서 <웃음> 그건... 아 잠시만요 <웃음> 아니 넌 같이 죽자잖아 저... 이제 컨텐츠 하기 싫다 이거지 아니 근데 진짜 거북이다! 거북이다! 거북이다! 여기? 거북이다! 거북이다! 알을 지네 집에서 낳는다는데 투디야 예? 어? 여기에서 알을 낳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랑 집이 가까워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어 근데 우리가 발견한 곳 바로 옆에 마을 아, 바깝지 않았어? 우 우리? 근데 어. 우리가 발견한 곳 옆에는 아주 시원한 빙하도 있고요 그럼 둘리 살아? 예, 네, 그 다음에 광산도 있어보여요 그지 우리 협곡 발견했다고 네. 그러고 거기 너무 추워서 안돼 그, 그 잠깐만요 그 저희 죄송한데 여성분, 여성분 직급이 어떻게 되시길래 저희 원장님한테 자꾸 그러시죠? 사모님입니다 아, 왜요? 아니 우리 사모... 사모님한테 아 사모님이셨구나 <웃음> 어, 모님이셨 아, 어, 사모님이다 왜요? 사모님이라는데요? <웃음> 내 사모님은 다른 집에 있는데 이상하다 <웃음> 어... 이상하다고 지금 비쏘라 너 똥싸고 하느라 못들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거북이를 발견했거든 두곳에서 나집다 지어놨는데 이사를 한다고? <웃음> 어 해야 돼 이사는 불가피해 맞지? 그러면은 빗소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들었잖아 얘들아 빗소리한테 선택을 맡기자 어때? 어? 아, 오케이. 저 앞에 하나씩 찍어보십시오 이거 솔직히 우리 마을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다 그지 두디야 맞아요 바로 어이요 앞마당이지 이 정도면 저희 뒷마당이요 <웃음> 연비네가 조금 더 가깝긴 하네 아, 그래 제가 결정하는데 뭐 혜택 같은 거뭐 없나요? 그뭐 그냥 가자. 치 a r 씨치 a 라 a 치 a r 저치 a r 오여 a 있다. 치다 r a 치ara 치ara 치ara 치 a 다 a 치ara 치ara 치ara 치ara 치ara 치ara 치ara 이 a r a 이 a r a 치ara 치ara 치ara 치 a r 가 치ara 치ara 치ara 치ara 치 a r 울타리를 저기 수심까지 쫙 해갖고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와... 그러면 그걸 하고 있어 우린 집을 지을게?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비쏠아 응. 라미는 데려왔니? <웃음> 야! 다 버린 거야? 아니 라미를 버리고 뭐면 어떡해 비소라나 10시야 물고? 태광 찾고 있는데 아니 라미를... 이름도 모르는데? <웃음> 근데 네. 온리비고 <웃음> 먹어가네. 혹시 이름표는 구했니? 아직도 배광 찾고 있어 그러면 땅에서 쭉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 돼아 거기로 땅을 파 어어 어, 땅을 파 그쪽으로 저기 북한이야? 탈북하는 거야? <웃음> 할수 있지 라면? 난 너를 믿고 있단다 거북이가 해초로 꼬셔져요? 아 그래? 어허 어 그럼 해초로 교배도 시킬 수 있겠다 그러게 야 거북이 머리 쓰면은 숨이 좀 쉬어졌었나? 물속에서? 입값 예. 쓰면 돼요 한 마리만 어떻게 안되나? 거북이? 아, 딸까? 황결아닌? <웃음> 황결아닌? 황결 <웃음> 어, 맥주병인겨 어떻게 <오케이>, 뭐.. <웃음> 어! 대박이다! 어? 뭐야? 라미 이쪽 와서 찾은거야? 아니요 아 작은 일이요 이름표! 이름표! 이름표! 진짜 이름표 찾았어? 녹화했어 녹화? 아 그러면은 라미야 어, 다시 넣은 다음에 <웃음> 녹화 켜고 연기하는 거야 잘할수 있지? 처음처럼 하는 거야 리얼하게 하는 거다 어 리얼하게 하는 거야 리얼하게 뭐 설치하면은 거북이를못들을것 같아가지고 어 폐광 폐광 폐광 폐광 어 진짜? 어 진짜 진짜 폐광 어 연기 많이 늘었는데? 어이핸드 <웃음> <웃음> <웃음> 어머 머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이렇게 찾았어! 어머. 어 근데 살짝 오버한 거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아라미야! 어, 아라미야 감정을 살짝만 빼자. 너무 많이가. 진짜 과분이다 오버. 아좀 너무 과잉이었어. 이게 뭔가 평소 너의 텐션이 아니었어. 너무 높았어. <웃음> 어얘 간다. 더 뚫어줘야 돼. 들어갈 수 있지 않니? 아, 아, 아, 아니, 왜글로 바꾸는 거야? 아니, 글로왜바꾸셈아 밀어? 밀어? 아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k a 오케이 오케이. k a y okay, o k 이 y o k a 네 o k a 마루 번식을 시켜볼까요 이제? 해초 k a 어? 좋은데요? 지금 마침 가까이 얘들아... 있다 k a y o 온다. y okay, o k a 어막 비벼! 오! 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올라 가야지 엉금엉 엉금엉금 보통 이제 모래를 팔텐데 그지? 어어 어. 우와 대박 근데 요대로 한번 놔둬볼까? 이렇게 해서 거북이를 번식시킨 다음에 우리 다른 재료 모았을 때 만들어도 되잖아 그쵸 그지 섬손도 물론 필요하니까. 저기 죄송한데 나무 누가 있다고요? 투디쿤 그게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 안에 더 있어요. <웃음> 야 이거 불 태워 볼까요 어튼... 저희? 아그불 태울까요? 라이터 한번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어. <웃음> 파이어. 야잘 탄다 야, 불멍 좀때려야겠든든든든든든든야든든든든든든든든